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파워포인트 기능 8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기능들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 몇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능으로는 바로 기본 도형 설정인데요 기본 도형 설정이란 게 어떤 거냐면 삽입 도형 도형을 이렇게 그리면 보통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라 나는 만약에 이 색상을 음, 회색이 좋다 일단 설정해 두시고요 그리고 선 없음으로 해둔 다음에 자 이렇게 이 도형을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앞으로 도형을 그리실 때다 여기 회색으로만 나와요 그쵸? 자 이런 기능은 어떨 때 쓰이면 좋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어, 색상을 많이 쓴다 라고 했을 때 애초에 파워포인트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도형에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이 도형을 색상을 또 마음대로 바꾸셔서 기본도형으로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기본도형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도형 설정이 첫 번째 기능이었고요 자두 번째 기능 알려드릴게요 자 두번째 기능은요 다시한번 또 도형입니다 자 도형을 그렸을때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점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전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딱 누르면 여기에 검정색 점이 생깁니다 자이 도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도형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하얀색 점 보이시죠 요걸 거 움직이면요 곡선으로도 바뀌어요 그렇죠? 자 이런 기능들은 주로 일러스트 같은 거에 있을 것 같았는데 파워포인트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0 버전부터 있습니다 만약2007 버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도형 아무렇게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제 강의 중에서도 전 편집을 활용하는 그런 강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세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오피스365라고 하는 구독 프로그램에서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신 버전의 파워포인트 2016에는요 여기 제가 글을 써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 홈탭에 가면 오른쪽에 받아쓰기라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추가가 된 내용인데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 받아쓰기가 다 됩니다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까지 현재는 이렇게 다섯 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영어로 Hello my name is Jihoon Lee Nice to meet you Hello my youtube channel This is my first present 자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봤는데요 영어 받아쓰기가 생각보다 꽤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중국어로 해볼게요 니하오 워셔한고은와 중국어까지 엄청 잘 되는데요 자 이런식으로 받아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영어를 하시거나 만약에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네 번째 기능인데요 네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와이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화면 캡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만약에 제 유튜브 채널 이렇게 인터넷을 띄워놨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한 이쪽 부분을 캡처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스크린샷 화면 캡처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놓기만 하면 이렇게 캡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캡처 기능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만의 그런 캡처 이미지를 다 따오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다른 프로그램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섯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삽입 기능이 있습니다 자 최신 파워포인트 버전에는요 여기 확대 축소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파워포인트 기능 요거 세 가지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삽입을 누른다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할때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쪽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방식으로 슬라이드 이동을 빠르게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기만 해도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에서만 쓸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섯번째 기능입니다. 여섯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3D 모델 기능인데요. 이 3D 모델 기능이 어떤 거냐면요. 최신 버전에서만 또 쓰실 수 있고요. 여기 온라인 원본에서 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D 모델을 검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3D 모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3D 모델을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도형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 이렇게 움직이는 3D 모델을 입력을 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넣어 줄수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 넣어 볼게요. 3D 모델을 선택하신 뒤에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턴테이블 이렇게 누르시면 와,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처럼도 할수 있고요. 이게 점프 및 회전. 자,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와, 자 이런 식으로 3D 모델을 활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3D 모델을 활용한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곱 번째 기능인데요 일곱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이냐면 바로 스마트 아트 기능인데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텍스트를 써 볼게요 첫 번째 쓰고 탭을 눌러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좋은 팁 두번째 탭 여러분만 알려드리는 팁 세번째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팁 이런 식으로 내용을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여기 홈탭에 가시면 여기에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눌러주면 이렇게 텍스트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으로 도식화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손쉽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색상을 이렇게 내 맘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하늘 이미지까지 딱딱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기능은요 바로 그리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최신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어, 이 기능이 최신 버전인데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일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 그리기가 선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 그리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신다면 이렇게 그리기가 뜰 겁니다 자, 이 그리기 기능은 뭐냐면요 만약에 노트북 중에서 화면 터치 기능이 되는 그런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거기서 손가락이나 펜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야요오 좋죠 지금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모양이 잘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펜 기능을 통해서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잉크를 도형으로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잉크를 도형으로 눌러서 이렇게 해본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형식으로 제가 만약에 세모를 그린다 그리고 잉크를 도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오 삼각형 모양으로 자동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방식으로 펜 기능을 활용해서도 꽤나 재미있게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실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기능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광고를 보시면 아 요렇게까지 쓸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파워포인트 기능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이 기능들은 최신 버전에서만 쓸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버전에서 그 이하 버전에서 쓸 수도 있으시니까요 다양하게 찾아보시면서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 연구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